게임은 지난번에 한패이만 못해봤던거? 아 그거? 아 그거? 음. 아, 그거? 모르자다 어, 그러면 한패이 아, 설명 안해도 되겠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아니야. 들어야지 서, 설명을 아니야 아니야 저분들 알아. 모 온다 알아? 다 알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끼고 싶었다고 <웃음> 새벽 끼고 싶었다고 <웃음> 아 그때 생각난다 우리 다 같이 했던 거자 그럼 설명 안해도 되죠? <웃음> 바로 시작합니다 아, 네, 네. 아니, 설명하셔야죠 유튜브 영상 올려야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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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일단 한번 저번에도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, 이게. 내, <웃음> 네, 어, 내, 내, 내, 내, 가 봤슈! 소중한 유튜브 세이브 본을 그걸 넣어놓은 하드를 누가 훔쳐가는 걸 봤슈! 누구야! <웃음> 반드시 잡아야 돼! <웃음> 오늘 들었어요. <웃음> 어떤 사람이죠? <웃음> 편집을 하기 싫어하는 <싫은> 사람이 <웃음> 자작극인가? 어, 아, 아닐걸? 그 사람이 음.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었을 걸. 내가 한 페니까 한장 빼갈 거니까 한 페이도 라미 거한장 어. 빼가. 내거왜 가져? 아, 이 규칙이라고 이씨.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. <웃음> 뭘 봤지? 네, 그 사람은 가져갈 때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. 빨간색, <웃음> <웃음> 빨간색 치마? 근데 연비랑 라미 아니면 다 이상해지는데. 안 <웃음> 되는데? 빗솔! 오케이 그러면은 라미, 빗솔 제외한 사람들은 B 눌러서 오. 눈을 감아줘야 돼아 B 아 재밌지 이거? 자 그러면 다들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, 오케이. 빨리하네 두디야 일어나 아. 어... <웃음> 맨날 자제는 <쟤는. 웃음> 따뜻해서 그래 여기 <웃음> 어? 주고받기 뭐야? 주고받기 이거 누구랑 하지 <웃음> 넣어둬 넣어둬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<웃음> 이거 넣어 아, 음, 아이, 내가 계산한다니까. 아유, 내가 할게. 빨리 놔. 뭔가 <웃음> 저 아갈페이, 아갈페이 그냥 아갈페이. 사실 저는 공범자입니다. 자신의 유튜브하다 <웃음> 사실 조금 쉬고 싶었달까요 <웃음> 그자가 범행을 한다길래 옳다구나 돕고 말았습니다. 저는 케빈님 시청자지만, 이거는 용납할 수 없겠군요! <웃음> 저는 사실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, 채케빈이 어? 어? 유튜브를 팔고, 이세카이로 떠나려 한다는 <웃음> 그런 <웃음> 소문을 그게. 들었다고요 나트 it, 치 o 그러면? <웃음> 이걸 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이 아저씨 자꾸 같은 것만 계속 주네? 그게 뭔지 궁금하 e 만 t don't like it, d 어! 섞어버렸다! 근데 나는 또... Marty> 소문을 하나 들었지? 뭐, 이렇게, 뭐 마당발이야 God God. 뭐야? 디습패치지 그니까 러 연습 패치네 연습 패치 아 나는 소문을 하나도 들었지 어떤 소문? 연계소문? Sì> 연계소문인데? 갑자기 하고싶다 나지네아 진짜 쉬어야겠네 이거! 어. 아싸. <웃음> 아싸했어 <웃음> 저는 한 사람과 교환을 하겠습니다. 바로 캐빈 <웃음> 당신. 아, 뭐야? 교환이야? 어? 어. 어. 어느 날 케빈 님한테 연락이 오더군요. 요즘 휴가 좀 부족하지 않니? 라고. <웃음> 하지만 전 사실 일반인이라는 거. <웃음> 아. 아. <웃음> 공범자인 거지, 이래도. 네. 그렇죠? 예. 네. 이 사건은 뭐가 이상합니다 어? 어 제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방금 여기 있어야되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소문을 하나 더 들었어요 아아 참 사실 소문이구나. 케빈님이 유튜브를 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청새치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<웃음> 케빈님을 설득했다는 소문을 아, 그래? <웃음> 아 무슨, 무슨 소리야 아이야 일년이안 차서 야, 이제... 퇴직금은 없다. 리야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이리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야이야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야. 이리눈 이리야. 이 모두들 눈을 떴죠. 하하하. 아, 드디어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. 아하, 아하. <웃음> 따뜻하냐고. 아뭐 아, 여기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빵빵하게 틀었어. 밖이라고 라고 주변을 둘러봐. <웃음> 밖이야. <웃음> 아, 그래, 아 여기 불밭인데야 여기. 아하 <웃음> 아하. 발이었군요 따란 란오이 좋아. 좋아.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범인은 uh -huh. 바로 김초리 당신이야! 월? 월 월? 갑자기 먹봉이 이걸 왜, <목소리> 왜, <내? 목소리> 왜 내? 갑자기 먹봉이가 <목소리> <아니야. 목소리> 이건 뭐해? 뭘왜내 그거? 이 범인이냐고 하니까... <목소리> 알리바이가 그어 줘. h 알리바이가 그거 i 네 네. 네. 그 cut 네. 그 카드 줘 t it, cut i 냐 cut it, cut it, cut it, cut it, cut it, cut it, cut i 아 cut 알리바이 다 뿌렸는데 갑자기 범인 좀 <웃음> <웃음> 알리바이 다 뿌렸는데 범인 들어가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? 아... 맨 처음 범인 나였어 아니 그래서 청년치에이치가 사실을 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딱 청년치에이치가 나한테 범인을 주는 거야 그때부터 멘붕 어? 진짜 범인이었네? <웃음> 이 사건은 누군가 저희 집에서 제가 만든 달고나를 훔쳐왔습니다 어? 말도 오, 안 아이고. 되는 일이 <웃음>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다음 날 케빈 님이 당뇨에 걸렸다고. <웃음> 저는 그 달고나를 누군가 주고 받고 싶군요. 연병아 교환 가자. 내가 정말 좋은 거 줬습니다. 저는 상남자. 오? 뭐. 바로? 제가 사실 공범자입니다 아니, 그 딱딱한 걸 어떻게 훔쳐 갔지? 어? 그거는 훔쳐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. 라미가 어거지로 주머니에 안 챙겨서면 너 명치에다 어, 어퍼컷을 날린다고 협박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이럴수가. 누구 걸볼 거지? 그런 의미로 연비를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음. 자, 다들 눈떠 주십시오. 오케이. 전 소문을 들었습니다. 솜에 넣기 당한 사람이 그게 아직도 대전차 주례인 줄 안다고. 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대전차 웃음> 실제로 폭발할수도 있어 폭발안했거든요 <웃음> <복발> <웃음> 저도 밝히겠습니다 아이고 어, 어, 오. 어. 어. 이걸 왜 훔친거야 너네들 라미, 라비가 사실은 저에게도 그 음식을 뿌린다고 하기에 아.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아 훔치고 버려버리려고 이제 그럼 달과 냄새를 맡아볼까 어어어어 <웃음> 어, 어, 어. 근데 손패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찾을 수 있을까? 웃더라 음. 불어 앉아 기다려 바큐아 잘했다 바큐 H님! 어? 오 코라스! 아하 목격자였고요오아 내놔 <웃음> 아 멍멍이가 이제 H가 되는 거구나 죽고받기 으흠 <웃음> 이거 가져가고 싶은 사람 나나나나 나, 나, 나. 오케이 그럼 나 이거 줄게 <웃음> 진짜 <웃음> 아니 뭐해 <웃음> <진짜>. 어 뭐였을까? <웃음> 그거 궁금한 애좀 가져오지? 내가 뭐 받은지 보여줄게 <웃음> 너 하나 줘봐 <웃음> 진짜 어이없을거야 <웃음> 못길래 진짜 개 어이없네 <웃음> 뭐하잔짓거리야 이게 제가 그럼 받은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헤이 거참요 저는 일반인을 받았습니다 음. 저는 사실 어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. 사실 라미가 그 사람을 없애고 싶어서 줬다는 부분. <웃음> 그냥 준 거였냐고. <웃음> 아 이씨 장난치다. 트디야 <웃음> 너, 너 거를 네그 정해서 줘야 돼. 그, 아 오케이. 다시 들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불쾌하다. 냄새 그냥 개걸스럽게 맡네 그냥. 트위 디버. 트위 디버. 어호. 과연? 어? 알리바이였고. 알리바이가 있지. 그럼 나는 한번 주고 받아볼까? 다들 그렇게 꺼내는 거 보니까 한 팬이 걸한분 들고 와보. 아 저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그렇니 <웃음> <그치>, 네가 주인인데너 <웃음> 범, 너 범인이지? 니아나 진짜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알리바이가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 <아이>, 그만. 알았다고요. 알니가 <웃음> <들어와> 있는 거. <웃음> 범인은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니다 <웃음> 범인들이야, 당신네? 당신네 범인들이야? 어! 범인들이야? 당신들? 당신들 범인들이야? 오케이. 허이자식아이기야이 새끼야 알이 새끼 에이! 에이! 에야 그냥 못 뺏자였어 알리바가 있습니다 허 알리바이가 그래 내가 그다 한번 놔볼까?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이이이이이 뭐지? 한2 0 살았나? 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어 골랐어 골랐어 어? 지금 H 고른거야? 염비야 너 공범이잖아 된다 연비아아 바보야! 공범! 아, 아, 아, 공범인데 왜? 야이 멍청아! 야이 멍청아! 뭐야? 게임을 그따고라면 어떻게? 게임을! 이거는 그냥 연비가 술 취해서 개가 된 거야. 저기야. 범인은 춤춘다. 한번 다시 해봤고 다음번에는 풀 멤버로 다른 버전. 혁명은 춤춘다. 동무들 정신 차리라우. <웃음> 내래 거래를 하겠시오. <웃음> 내래 소문을 들었지비 내래 3고 검증을 해야겠지비 바로 그냥 한번 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놀바 놀바